어 일단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윰해피조가 아니라 윰해조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막 나쁘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무 무리해서 달려오기도 했는데 눕피가 원래 좀 몸이 좀 약해요 약한데 처음에 이제 너무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안되겠다 해서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눕피가 자기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를 그럼 일단 한달 정도로 쉬어 어차피 눕피가 연차가 엄청 많이 남았었거든요 한달 정도 쉬면서 휴양하면서 상황을 보자 이렇게 됐는데 나가기로 결정이 돼서 저도 너무 많이 아쉽고 해녀랑 저희도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루피 본인도 아쉬워하고 회사 나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울고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는 본인이 결정한 거지만 우리 회사가 법인 설립하면서부터 그 전부터도 쭉 같이 하고 법인 설립하고 이렇게 약간 회사다운 회사가 되기까지 함께 해왔잖아요. 자기가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면서도 회사에도 정이 너무 많이 들고 사람들이랑도 정이 너무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만감이 교차를 했나봐요. <웃음> 그래서 이제 회사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폭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막 정도 많이 들고 이제 첫직장 인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갈게요 다들 바이바이 이러면은 약간 좀 아쉽잖아요 헤어지는 마다 약간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눈물 눈물도 좀 흘려줘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울었다고 하길래 그래도 너무 많이 울기만 하면은 탈수현상이 올수 있으니까 물이라도 많이 먹고 수분 충전하면서 이번 그럴 거면 한 일주일 정도 울어줘라 그래 우리가 그 정도 가치는 있잖아 내가 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똑부러지는 애거든요 정말 똑부러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 시키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지를 예상해가지고 그 다음 거 다음 거까지 준비하는 애예요 눕히는 내가 어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이것도 준비해야 될까 같... 그것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다 해놨죠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랑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군 아쉬우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언젠가는 언니한테 다시 돌아올걸? 이러면서 <웃음> <웃음> 너가 모든 게다괜찮아질때 결국 언니에게 돌아오고 싶을걸? 이러면서 막 <웃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게 다 너의 성적의 발판이 된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괜찮아지면 살다가 또 이제 다시 언니에게 돌아올 수 있다 언니에게 버전할 수 없다 <웃음> 다시 언젠가 언니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걸 그리고 이제 누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8월달 되면 다이아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매년 이제 윰댕팀으로 촬영도 하기도 하고 뭐 참여해서 뭐 같이 준비하기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댕댕이 분들 보고 이랬는데 아어 이제 그거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또 약간 좀 슬펐대 그래가지고 야, 야 그러면 그... 일일 알바와 이랬는데 <웃음> <웃음> 그럼 그냥 그냥 오면 되잖아 아니면 일일 아르바이트 해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건 또좀 아니죠 이러면서 루피랑은 일 그만둬도 어차피 뭐 평생 갈 친구고 나랑 같이 일을 한든 안하든 어쨌든 나랑 뭐 관계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고 채팅을 그냥 같이 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행사하면 그냥 뭐 놀러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 저는 어쨌든 누피가 우리 회사를 그동안 해서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어쨌든 누피가 그만두게 됐고 어 저희는 전부 다 서로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앞으로 뭘 하든 응원하고 아쉽지만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고 그러실텐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